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 준비한 생선은 황금광어, 바로 황금넙치입니다. <웃음> 이 제주도에서 양식하는 황금 광어구요. 지금까지 수출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내수로도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작년에 제가 황금 광어를 한번 리뷰한 적이 있어요. 그 광어는요, 자연산 황금 광어인데 영상에서 보시면 크기가 엄청 크죠. 이 자연산 황금 광어는요, 수천만분의 일로 나오는 아주 희귀한 그런 광어입니다. 그런 광어를 양식에 성공한 거죠 이 양식은 수년 전부터 해서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 중국에서는 일반 광어의 10배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맛이 궁금하죠 이 자연산 황금광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위에 카드 또는 영상 끝에 나온 추천 영상을 자연산 황금광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양식 광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광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궁금하시죠? 네, 물론, 황금 광어가 황금 알을 낳는 건, 음, 아니에요. 이 사진을 보면 아직 검은 빛이 있는 그런 개체들이 있죠. 아, 이거는 예, 채색의 변화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예, 황금 넙치 그 모식도를 보게 되면 황금 넙치를 인공수정을 하고 수정란부터 미성어까지 일반 광어와 같은 색인 걸볼수 있습니다. 그 후에 채색의 변화가 있는 그런 황금강어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암튼 그 중요한 건 과연 이 양식 황금강어는 특별함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근데 먼저 한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어요 이게 뭐냐면 키로 35,000원 뭐 32,000원 이 정도 하는데 이게 1.3kg 짜리가 보통 크기거든요 그러면 45,000원 정도 가격이래요 이거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특별함이 있다면 괜찮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자연산 보다는 노란색 발색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하얀색 반점들을 좀볼수 있고요 이 광어 특유의 그런 점액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미끌미끌 거려요 자, 비늘부터 이제 벗기도록 할게요 어, 손질할 때 여름에는 먼저 이렇게 수돗물로 한 번씩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방, 광어 같은 경우는 이 비늘이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비늘 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노란색을 잘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비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느러미 제거 다 해줬고요. 방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쓸게 터지지 않게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뒤쪽에서 하다가 퍼뜨렸어요 그리고 아직 덜 염은 알주머니가 좀 있습니다 아직 말랑말랑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확실히 1.3kg락처 크기가 좀 작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노란색 발색이 아주 좋고요 이제 배쪽에는 이제 약간 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쪽 부분은 탈피를 해서 이제 회로 먹을 거고요 다음 이제 등쪽 같은 경우는 이제 뜨거운 물로 살짝 데쳐 껍질을 데쳐 가지고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본말로는 마스카와라고 이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로 데치, 껍질을 데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는 보통 껍질채 먹지는 않죠. 근데 이제 황금광어 아주 특별한 그런 광어다 보니까 색깔 때문에 뜨거운 물을 데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뼈를 한쪽에 붙인 채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리네요. 한쪽에 살이 있으면좀 괜찮은데 한쪽이 없으니까 더 쉽게 말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포를 떠줬습니다 근데 이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부으니까이 껍질 있는 부분이 이제 뽀송뽀송하게 다 일어나요 근데 이거 작년에 그 자연산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 약간 벌집 모양이라 그럴까 이렇게 그런 모양이 있었고 이제 포송포송하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면 또 재미있어요 기름기가 아예 없진 않아서요 어, 탈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맛있는 광어 지느러미고요 이건 이제 껍질을 붙인 쪽인데 요것도 칼로 일단 도려냈어요 요거 조그마한 아이스팩들 이렇게 모아 놨다가요 이렇게 회 접시에 올릴 때 무채 밑에 깔면은 괜찮습니다 확실히 양식이 자연산보다는 이 지느러미 두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꼭 계란 지단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껍질을 붙인 이제 광어 등쌀입니다 일단 10시간 숙성한 거예요 지금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광어의 숙성 시간인데 10시간 숙성한 거라서 식감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살아있는 편, 씹는 맛이 좋은 편이에요 껍질은 요 씹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2kg짜리 제주광어를 구입을 해서 영상을 올린 려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기름기가 없어요 아마 개체 크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좀 부족하니까 감칠맛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작은 개체 치고 나쁘진 않습니다 1.3kg짜리 광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면 훌륭하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 광어 먹을까 라고 했을 때 2kg짜리 제주광어는 kg에 2만원이고 황금광어는 1.3kg짜리 kg에 3 5 0 0 0원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만일에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어떤 재미나 호기심 이런걸로 황금광어로 선택하는 것도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 문제는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좀 일반 광어보다는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광어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지금 시세보다는 조금 떨어진 가격이 있다면 은 이것도 특색있게 맛있게 많이들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제가 그 시세 영상에서 황금강어 나오니까 이제 질문들 중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구매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새벽시장에 가서 C5번 기둥에 가시면은 네, 황금건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엉클마린에서도 필렛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링크는 영상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한 적 있어요. 요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필렛 네,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물의 양념. 예전에 제가 요건 한번 소개한 적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궁금해서 어, 받아 맞습니다. 초밥, 네, 초대리, 예, 이요그 다음에 이제 필렛 두 개인데, 요게 두개 해가지고 한 마리, 예, 짜리에요. 포장은 언제나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루 반 정도, 그러니까 30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숙성이 좀, 어, 30시간 된 거죠. 자, 요, 이번에는 팬에서 껍질이 익힌 건데, 요 칼집은 나중에 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웃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익히면은 어렵지 않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대리를 써봤는데, 아, 이 제품은 그냥 그냥 그래요. 네. 그리고 요 물에 소스, 요거는 단맛이 강해서 식초를 꼭 첨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들어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 올린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초밥용 또 만들었구요 어, 광어는 참 초밥이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30시간 숙성된 거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네, 물회용 광어회는 제가 이제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썰었고요 어, 채소는 그냥 일반 그 샐러드 파는 거 있죠 그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숙성돼 30시간 숙성된 광어회 예요 일단은 이제 식감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10시간 한 것보다는 당연히 물러졌죠 그런데 이 껍질이 그걸 좀 커버해요 그리고 이 맛이 좀 이렇게 감칠맛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맛 자체는 어 10시간 보다는 더 좋아졌고요 식감은 살짝 물러졌는데 껍질이 그걸 좀 커버를 해주고요 그리고 광어의 초밥은 어 이거는 맛있어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황금광어라 그래서 더 다른 거는 없고 광어회 초밥, 광어 초밥이 그냥 맛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회 소스 한개넣었더니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 나머지 한 개를 더 타고 이제 식초를 항상 첨가해야 돼요. 래제 새콤 달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광어만 들어간 음, 물회죠. 요거 맛이 괜찮아요 광어 자체가 식감이 괜찮아서요 이렇게 물에 만들어 먹으면 시원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 한번 이제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황금광어 리뷰를 작년에 자연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양식을 해봤는데 뭐, 이게 특별한 그 맛의 큰 차이가 극적으로 있거나 그렇진 않은 일반 광어랑 비슷해요. 그 대신에 이제 황금 광어다 보니까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거나 또또 또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색다르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대가 살짝 더 내려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새벽 시장에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